5월 27일 벨드의 트위터 대답이 왔죠. 그 바로 전날인 5월 26일 모든 팀포위저들이 영상과 SNS로 세이브 TF2를 외쳤고 우리의 이 게임을 망친 장본인인 핵보들마저 이 게임을 살리겠다는 운동에 참여한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활약이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는 하루종일 24시간 내내 트렌드 1위를 달렸고전 세계적으로 탑10 트렌드에 계속 관려했을만큼 팀포를 한리제 관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믿어요 아니 <웃음> 이걸 누가 믿어 아 그래요 제가 원래는 이번 영상이 제 팀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벌써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났고 일주일 이상 지났죠 사실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팀프가 업데이트를 안 한지 대형 업데이트 안 한지 5년이 지났다고 말을 했죠. 그게 말했던 기점이 이제 정글인 페르노 2017년 업데이트였는데 사실 팀프가 컨텐츠 업데이트를 안 하기 시작한 건 2014년 때부터였습니다. 더 오래 뒤로 들어가야 돼요. 2014년. 2014년 때 사랑과 전쟁이라는 업데이트 이후로는 이제. 벨브가 직접 구상한 컨텐츠 업데이트는 없었고 엔드 우더 라인이라는 커뮤니티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이후에 벨브는 여기서 손을 뗐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이후에 건매틀 업데이트라는 이제 그룹과 유사한 방식의 스킨 아이템들을 들여왔고 거기는 최적화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저 미션 몇 개와 이제 최적화라고는 없는 스킨 아이템들 그래서 이때 거래 시스템들이 다 한번 박살이 났어요. 이 스킨 다양하게 추가된 것과 이 등급 제도까지 합쳐서 말이죠. 이후에 인베이전 업데이트라는 것도 커뮤니티 업데이트인데 사실상 이것도 추가된 게 거의 없고 진짜 커뮤니티 모더들이 만들어낸 맵을 추가시키고 플레이어 말살이라는 모드가 추가가 되죠. 지금은 이제 이게 공식 모드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팀포에서는 없었던 아주 생소한 모드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맵들이 칼로인 맵들이 이 커뮤니티 업데이트에서 나왔던 이 양식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섹시워드가 끝났고요. 사실상 이때부터는 섹시워드를 열지도 않았어요. 벨브에서. 그리고 2017년때 정글인플로는 업데이트를 한 것도 그 마저도 사실 벨브가 정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안하다가 그때 한번 준비를 딱 해준건데 사실 이 업데이트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저한테는 만족스러운 업데이트가 아니었어요. 그저 소스펠렛 메이커 영상 하나 나오는 것과 맵 추가 그리고 아이템 추가가 전부였는데 그 아이템마저도 처음에는 밸런스가 아주 박살이 났었죠. 치명타를 먹이고 반발성 정말 사기였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사실상 업데이트가 없던 거는 제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던 2016년 그 이전부터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팀포가 망조로 접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투유와 매치였는데요. 사실 미투이어 매치 이전에 있던 터프 브레이크 불행한 휴가라고 번역된 이 업데이트 마저도 사실 그렇게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업데이트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앵간한 대부분의 무기들을 하향평준화를 시켰고요. 이 업데이트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미투이어 매치 업데이트 때 저희가 맵을 고르지도 못하고 서버를 고르지도 못하고 친구가 있는 서버에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룹이 한창 e스포츠로서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룹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쟁전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벨브가 하지만 허울뿐인 경쟁전 시도 활성화였고 그마저도 이제 제대로 된 리서치나 밸런스 조사가 없이 그저 6대6 폼만 만들어두고 아이템 밴, 클래스 밴 같은게 일절없이 진행을 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이유로 모든 컴픽을 다 무효화 시켰던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매치 한번 잡히고 거기에 탈출하면 페널티를 먹이는데 정말 컴퓨터가 안 좋아서 컴픽을 쓰는 유저들은 컴픽이 다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팀포의 사양이 확 높아져버리고 게임에 참석할 수 없게 되고 게임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게임이 튕겨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접속을 하면 은 페널티를 받은 상태로 경쟁자를 돌리지 못하게 됐어요.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게임이 2007년에 나온 게임이고 그 마저도 이제 새로 나오는 최신형 컴퓨터 사양에 맞추지 못해서 최적화도 안되어 있는데 컴픽을 다 빼버리니까 고사양 유저든 저사양 유저든 둘다 즐길 수 없는 게임이 되버린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캐주얼까지도 맵을 정하지 못하고 원하는 사람이랑 같이 경기를 하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토밸런스라는 시스템은 있는데 팀을 맘대로 옮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정말 그때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까지다 떠나게 되는 완전 최악의 업데이트였죠. 하지만 여기서 벨브가 이걸 고치려 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한 반년 정도 이거를 그냥 방치해뒀다가 그제서야 맵을 추가시키고 서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소잃고 외환관 고치는 격의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최근이라 볼수 있는 정글 인페론 업데이트. 최근이라 이 업데이트도 사실상 벨브가 엄청나게 빡세게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한건 맞지만 저에게는 그마 와닿지 않았던 업데이트였는데 그래도 이정도 노력해준게 저는 가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2007년에 나온 게임에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2017년이니 10년 뒤까지도 이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다시 보면 고마운거죠. 해줬는데 뭐 당연한거 가겠지만 뭐이 업데이트마저도 이 엔지니어 탭보면은 패트너트를 잘못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잘못한 것도 볼 수가 있죠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뭐 볼만했어요 아니 근데 뭐 이유로 이렇게 관리 안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2020년부터 팀포트에 보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해을 쓰는 유저도 아니고 정말 게임을 망치기 위해서 보세 쓰는 봇들이에요 서버를 그 돈까지 시켜서 서버에 들어오는 봇들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이제, 어, 벨브 더 벨브 안티치트라는, 이제, VAC라는, 100이라고 불리는, 어, 안티치트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그걸 구동이라도 시키던지, 업데이트를 시키던지,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핵이라고 계속 신고를 받는 애들은 계정을 정지시키던지,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3년 동안은 그걸 아무것도 안할 수가 있냐고. 도대체가. 솔직히, 이번 TF2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행복회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웃음을 짓거나 회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호그 웃음치는 사람들 저는 다 이해가 가요. 진짜 다 이해가 가. <웃음> 왜냐면 그동안 7년 동안 밸브가 보여준 모습들 정말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위터로 답변했다고 그렇게 좋게 돌아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퀴를 돌리는 사람들도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그동안에 팀포와 쌓였던 추억이 있고 그 게임만의 개성이 있고 솔직히 다른 데서 못 느끼는 팀포만의 그 개성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전다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번 운동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벨브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고 그 벨브의 사내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벨브는 기본적으로 사내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던 간에 들어오면 일단 일반 사원이고요. 그 바로 위가 게이브 뉴일이에요. 모든 결정은 게이브 뉴일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봉 협상에 관해서도 직원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누가 더 실적을 잘 뽑았나 못했나 이것도 다 직원들끼리 평가를 해서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결정권자가 게이브 뉴일한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직원들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자기가 직접 테이블을 뜯고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데 일단 이 영상에서 는 짧게 마칠게요. 그러면 과연 골랐을 때어 자기가 이제 임직원으로서 게임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15년 된 코딩 완전 꾸여있는 게임을 할 것인가 그것도 15년 전에 만들어진 코드로 짜여있는 아니면 지금 막 유망주인 VR게임에 하프레이프 알릭스를 개발할 것인가 그럼 저 같아도 알릭스 개발하러 가죠 그 어떤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 자유인데 <웃음> 너무 당연한거죠 이거 <웃음> 무엇보다 이제 1년전 제가 복귀하기 이전에 게이은 유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팀포트를 업데이트할 계획이 있다고요 단지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그냥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고 막 난리부스를 치고 커뮤니티가 터져나갔죠. 그래서 저희가 얻은게 뭡니까? 하... 그래놓고 만들어놓은게 게임이 시작되고 2분동안 킥포트를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들한테헤드샷 맞으면서 2분동안 버텨야하고 엠베에서는 유비들뭐 업그레이드하는지 못보여줘가지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게 만들고 결국 이거는 듀일님이 영상까지 만들었었잖아요 이년 전에. 보안이 될 만한 수준의 이름으로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믿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얻은 게 뭐죠? 저런 거예요. 이번 업데이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기대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 당연히 알고요. 하지만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팀포트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임에 마저도 벨브가 관심을 이렇게 주지 않고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벨브가 내일 어떤 게임에서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공론화 되기를 더 바랬던 거고요.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 운동이 입지가 있고 또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공론화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벨브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고요. 물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기대 안 하니까